현재 숨을 9 9 9아직 아빠의 그날 9래 이젠 너9이생9 4년째 변한 건너9 그날 9래9 9 9 9알려9 9 9 9 9 9 9 9 9 9 9 9이9 9 9 9 9 9 9 9 9 9 9 9 9 9 9어9 9 9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 날다 알아봐 기억나지 않아 날 모를 때 나도 니때날 네 얼굴만 알려진 관심은 딱히 아빠의 힘 없이 혼자서 아직 나도 내게서 멀어지고 싶어 솔직히 그사오. 절대 거야. 아닐 거야. 어, 언젠가나 어, 아직도 나 어, 울지 말자.